안녕! 짱짱님! 어? 뭐야? 자판기다! 어서오십시오. 스키시 자판기입니다. 원하시는 음료수를 골라보세요. 저는 이거요. 동전을 투입하십시오. 아 하실게요. 맛있다 오 멋진데 도둑 잡아라 까꿍 재밌당 미안해 여러분 안녕 도안을 처음 만들어봤어요 부족한 도안이라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군요 최대한 답변 달겠습니다 손그림을 스캔했어요 프린트 해볼게요 이레라 휴먼 아닌 프린트 이제 만들어 볼게요. 박스테이프 또는 코팅지로 코팅을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어요. 가위로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동전구멍을 뚫어주세요. 간단하게 완성되었어요. 하... 색칠다임... 락스 테이프로 코팅해주세요. A4 한장 더 포개어서 큼지막에 잘라놓아요. 음료수 스킨이 쉽게 만들기 뒷장을 포개어서 먼저 한쪽만 고정해둬요. 남은 부분도 네모나게 자르고요. 테이프를 넉넉한 길이로 잘라 손구멍 놓는곳 빼고 붙여주세요. 꼭지부분을 잘라내어주세요. 테이프를 넘겨 붙여주세요. 태워진 곳으로 솜을 채워요. 테이프로 막아주고 남은 구멍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꼭지를 정리할게요. 모양대로 잘라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솜이 꼭지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더 퐁신해 보여요. 붙여볼게요. 양면 테이프가 없다면 테이프를 말아서 붙여보세요. 이제 돈통을 만들어 볼게요. 투명필름이나 엘자 파일, 코팅지, 비닐, 지퍼팩도 좋아요. 남은 투명필름으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동전구멍에 가까이 대서 붙여준 다음에 접어 올려서 두번이처럼 만들거예요 먼저 투명지에 동전구멍 가까이 대고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동전 구멍보다 높게 더부올려서 옆선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위는 막지 마세요. 구마 투입 테스트 성공!